이럴수가 우리 집이 침공을 당했구만 누군가 어, 날 죽였구만 우리 공룡들은 어떻게 됐나? 털렸나 어떻게 됐나? 아닙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뭔가 생겼네 막 어? 어느정도 복구 복권... 우와우! 야야 야, 빨리 들어와봐 <웃음> 야이 미친사람들아 야이 미친사람들아 아니 얼마나 해댄거야 그동안 잠깐만 어디랑 싸운거야 그래서? 어디랑 싸웠으면은 그사운드는 어딘데 그러면? 부족이? 저스트 PVP라는 부족이야? 아 싸우는데 베이스를 못 발견했다고? 그런데 저스트 PVP쪽은 한국인? 아 한국인이래 와우 야 한국인들끼리 싸움났다 여러분 왜 근데 협력은 하기 싫대 혹시? 이 서버 알파 따로 있고 중국인이겠지 알파는 대부분 중국이니까 근데 어떻게 유지했대 대박이다 아, 이거 뭐야 아 오케이 가보시에요 일단 여기 알파가 그래도 당분간 좀 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최대한 한번 힘을 내봅시다 와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내 다리 엄청 길어 보이는데 케빈 님 다리 진짜 짧게만 하는 게 보이나? <웃음> 근데 아직도 우리팀 베이스를 아예 부수진 못한거 보면 은 쟤네들도 그렇게 막 많이 한 타입은 아닌거 같은데 뭐아 터렛 때문에? 그니까 러 사실 이정도 베이스면은 골렘 하나에 다 털려야 되는데 안 털린거 보니까 지금 세진 않아 절구와 공이 몇개만 더 만들어나봐 내가 저거 해올게 나코베리 해올게 우리 오늘 그러면은 테리지노 암컷 하나 하자 와 얘네 나 묶어놨는데 응? 얘네 나 묶어놓고 몸에다 물감 칠했어. 너 손이 묶였나? 봐 <웃음> 묶어놓고 낙수해놨어 지금. <웃음> 야너너 그거한테 채찍 맞은 거 같아. <웃음> 아니 방송 좀 안켰다고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? 아니, 수갑 아니, 나 제거 안키고 싶어서 안써이마 <웃음> 수갑 제거했어. 어, 우리 귀여운 애기 보여줄게 내려봐봐 여기 봐 여기 에어컨실이야 얘들아 아좀 덥다 시원한 가분 못 만드니? 나빴다 얘들아 소통은 안 만들었니? 약간 소통은 그만 들어왔네 소통 만들 시간 있으면 소통도 좀 만들어놓으시죠 이똑똑하다이어 네, 누구 찾아왔다 그렇지, 세부조건이구만루샤 오케이, 좋다! 이거아거좀 잡아줘. 얘거그 잡아줘. 야돼잡아이잡아다 찢어야 돼, 돼얘 야, 어디 갔니? 중에 내 생고기를 또 빼간 거야? 이 근처 어디 테리지노 많을 거야. 여기서부터 약간 각자 찾아야 될것 같아. 일단 테리지노 자체가 없어 보니까. 그니까. 아니 지금 섬두 개를 거의 돈거 같은데 이게 안 나온다고 한 마리가? 소유주 우랄. 야 우랄이라는 사람 알아? 혹시? 몰라. 어? 130 암컷 테리 찾았대. 45, 65 북은 오케이. 거기서 만나자. 그 소라 남겨줄까? 우리보다 좀 가난한 것 같은데. 와, 케빈님. 음. 이제는 돌 화살이랑 마비 화살 만드는 것도 일이에요. 그렇지? 하루 웬동일 걸려 진짜. 그러니까 우리 원래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비 마비,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진짜 와 이거 공수 어떻게 하지 너네 어떻게 게임했냐? 나 <웃음> <웃음> 이거 그냥 새 타고 날아가는 것만 해도 지금 답답해 뒤질 것 같아 <웃음> 아 이게 진짜 살의 최후남장이야 살의 최후남장 야여기있네 저기 대형검도 갖고 왔거든 여기 나무 좀 많은 쪽으로 해가지고 얘들아 쏠 준비해 얘들아 걸림 다음 곰도 어딨어 여기 있다. 빨리 풀리네 이거 엄청. 야야야, 아야, 야이자, 야이씨. 야, 어? 아야 곰도 저거 범위 엄청 넓. 아니. 그온 김에 음, 어. 여기 그 일반인들 쫙그 부족 사람들 좀 만들어봐요. 그러자 그러자 그러자. 에 일로 와 얘들아. 얘들아 잘 살아남아 있니다 얼른 갈게 미안하다. 와야 테리지노한테 한번 맞았다고. 음. 방탄머리보호구 부서졌다 야 진짜 리얼하다 이제 리얼이야 이제는 여기면은 답 없는데 야 이거 나무캐서 그러면은 토대랑 벽 짓고 우리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해야될거 같아 나무벽 잘 부서지냐? 테리한테? <웃음> 일단 나 한번 해볼게 오케이 아개 무섭다. 어야아르젠아아르젠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아르젠을 자꾸 아르을 아르지... 자꾸 노려 제가 아르젠 <믹> 아 아르지. 타고 쎄아 죽었다 아 사고 났다 아야야야길 막지 마씨길 막지 마 아! 푸테라, 푸테라 이런 미 저렇게 가둬놓고 패 그냥 아 그래? 가둬졌어 그냥 얘가 집분치라 칠 지금 무화지경에 빠졌어 그래 그래 가끔 그러더라고 AI가 어? 잠깐만 어, 어 왠지 우리 아어 맞냐? 야 근데 미안하다 어떻게 잘 찾아와봐 나 지금 빨리 죽어야 돼서 내가 사정이 안 된다 야 요거로 아. 또들고 가. 요게 또 아주 그냥 근데 빗소리까지가 두개줄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중요가자 테리오 도망가자 나이야 나 빨리 할게 나 빨리 할게 빨리 나 빨리 할게 야 기절했대 아 기절했어 어 잠깐 어지러워도 참아요이 정도로 어지러우면 부족장 아니지 승차감 변한 아야 <웃음> 마취약 가져와야 되는데 마취약 마취 엄청 빨리 풀리나 본데 마취약 빗소리가 요쪽 지키고 내가 어. 아르젠으로 마취약 나를게 나 지금 절구공이 어. 있는 쪽에 있는데 혹시 마취약 어, 된거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철상자에 넣어놓을게요 오케이 아 여기 300개 어, 있네 이... 가져갈게 어 300개 150개 더해서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얘들아 마취약 가져갈게 신핑 있니? 어신핑또 있어 바쁘다 바빠 공섭세상 바쁘다 이거 이거 세상이 바쁘다 바빠 공섭나라 주몽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던가? 진짜 위대한 주몽 <웃음> 단군 어, 위대하다 말을... 아 여기 아주 호탕하게 웃고 있구만 어야 마취약 500개 채움 캐빈님 1분 30초 안에 집에 올수 있어요? 왜왜왜왜 왜, 왜, 왜, 왜? 애 태어나기 1분 30초 전 바로 갈게 야 바쁘다 바빠 공습사회 <웃음> 초대 하나 했고 오! 오 태어났다! 태어났다! 여 빨간색 <웃음> 너무 귀여워 미쳤어! <웃음> 가긴 일단 해야 되나? 아 근데 이거 혹시 오늘 밤새 사람 있어? 야, 가긴 할 사람 빨리 와. 왔으면 빨리 가서 해. 이제 급하잖아. 케빈님 이거 음. 멈췄어, 서버가. 어, 서버가 멈췄어. 어. 아, 꺼졌어. 아, 맞네. 꺼졌다. 아하. 아, 이거 어떻 하지? 수도 없고. 아, 그러면 걔 죽었겠다. 그냥 바로 할 걸. 그러게. 이럴 줄 알았으면 바로 했지. 빗 소리는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뭐 연비도 가야되면 가고 내가 좀 마무리 좀 지을게 그러면은 가기 전에 신이 골골수 아하! <웃음> 알겠지? 신이 털밀자 주말에? 싫어하는데? 아 <웃음> <웃음> 귀여워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열렸어 열렸어 케빈님이 가긴 해요 그냥 이거 내가 가긴 할게 오케이 그밥내 나 열어가지고 밥이랑 그런 거다 챙겨줘. 음. 고기도 넣어줘야 되고 고기도 넣어줘야 되고 고기도 넣어줘야 돼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, 그냥. 고, 지금 고기 좀 맡겼나요, 애? 아, 다 맡이고 있어. 그참 거, 아유 그참 거. 걔 고기 떨어지지 않게 한 2천 개 넣어. 알았어, 알았어. 그리고 캡빈님 응. 가기 전에. 그 오늘 밤샌다고 하는 애한테 걔애좀 보고 있으라 그래. 한한 <웃음> <웃음> 시도 눈을 뜨지 말고. 알았어. 우리 대두 과자. 아 이름을 또 대두 과자라고 줘. 저... 애 이름을 아 고기 떨어지지 않게 그한 시간마다. 아이고 테리지노 길들인데 알파 랩터 왔대. 내가 아르젠 타고 가가지고 좀 유인 좀 해볼게. 왜 안와 얘들아 일로왕 지들끼리 싸워라 지들끼리는 안싸워? 이런 가나한 녀석들 니네 등은 못 긁겠지? <웃음> 등이 간지러울 끼야 그렇지 레벨 1 5밖개 안됐네 알파레터 어쩔거야 너 어쩔거야 도망가는데? 얘 근데 피 엄청 많은거 아니야? 잡을 수 있을까? 나이스 지금 불고기님은 테리지노 암컷 그 다음에 인간님은 대두과자 육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, 갑자기 다른 부족 쳐들어와가지고, 공룡 다 죽으면 죽은대로 그것도 괜찮습니다. 예, 막, 밤새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. 어차피, 저희도 그냥 소소하게 공섭 도전 해보려고 했던 거니까, 이게 반 이상 죽은 거라고요? 괴물들이세요? 예, 아무튼, 감사합니다, 항상.